쌤쌤쌤 사장님 아그 옆에 있는 거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터리 노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에요 심플한 브이로그 시작하면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짠어 <웃음> 추워 곰이야 혼자? 회피인 척 하고 있네 음. <웃음> 응응응쌩쌈 <웃음> 쌤쌤쌤 사장님 뭐어 아, 어, 어. 예쁘다. 오, 너무나 감성 이 있다. 작포테이토 같은 경우로 저희가 하기있 시그니처 만큼 많이 나오거예요 오, 이자를 해서 이렇게 라드 유, 대신기름에 기고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살 여섯 개네 아, 주사이 좋다. 한데 맛있다 한, 한, 한 입에? 입에? 응안 배고파 하 진짜? 나 할래 이 어, 살펴보고 싶어 근데, 근데 그렇게 막 뚱뚱해 보이진 않는데? 여기가 제일 심해 뭐뭐 여기 찌면은 진짜 뚱뚱해 보이구아얼굴 얼굴이 만다말아면 아니잖아 니아 다섯 명인가? 그러면 또한박꾸 공짜야 진짜 음. 프로젝트를 해야돼 한명 맞자. 야다리 다섯 명이 하면은 여름에 싹빼고거잖아 뭐, 하는 그래 아야 바디 코로필 하는데 그면 이제 안 돼. 해지 그럼 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식량을 조금 더상큼하게 살수소 수류기 올라가 있대. 자, 수 올려 요 우와, 어, 어, 조져졌네. 맛있어? 아, 아 모르겠. 고도 잠무시 아니었어? 본배로 는소장강이에 있는 볼수를 섞어 버리면 언제든 이거 보고 왔어요,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우와. 없어야지. 음, 맛있다. 그래, 이만이 이거잖아. 맛다 그러네. <웃음> 야, 볼수라니, 까왜 볼수? 있파스타파스타고요파스타 우리 어, 짱, 이브 어, 짱, 우리 어, 우리 어, 우리 캔디리 어, 우리 어, 우리 어, 우리 어, 우리 어, 우리 어, 우 어, 드셔야겠 어, 뭐야돌이야 월이야. 월이야. 이야 월이야. 월이이야월이이야 월이야. 이야월어이야 월이야. 월이야. 월이야. 월이야. 월이야. 이야 월이야. 월이이이이이이 이거 빨게 좋아, 그야 그래? 평소에 백을 먹으면 한 70만 먹어도, 근 오히려 밤에 먹싸니까키 크면 되지. 그건 괜찮다난 지금 갔었거든. 아, 가져오 그렇죠. 예쁘다 귀여운데? 지무 귀여운데? 빨대 봐거이 갬성 아, 기있으 아, 까거는예쁘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는거잖 아, 이도거는거 아, 어? 야, 나 은근히 힙 한거 많이 쓰고 있거든. 저소스트가 포스터... 음... 야, 반마트 <웃음> 매장은 안 가고, 여기서 매장... 어딨어? 여기에 매장이 위에 있잖아. 여기 매장 이어디있어왕십리에왜 없어? 한마트 매장 있잖아 어디에? 위에 어디? 위에 무슨 꿈꾸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런 그 짱구 짱구 있는데 그건 용산이지 <웃음> 오 18,000이네 줄랑 비싸네 음, 나는 요거에 또 빠졌잖아 너무 귀엽지 않니? 응? 얘, 얘 너무 귀여워 언니 같다 얘네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어? 걔 제일 별론데? 제일 귀여운데? 아니, 얘 얼음 보물 아, 우 제일 별로 <웃음> 아! 그 옆에 있는 거! <웃음> 어. 일단은 인싸템! 짜잔! 섬란 <웃음> 벌카스타드 크림! 인스타에 보니까 이게 또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짜자잔! <웃음> 광고예요? <웃음> 아 광고 아니고 어... 내 권장, 협찬! 너한테 협찬해 준거요 나한테 해고 거지? 그니까 니 혁찬이라고 하려고 그랬어! 상관관계 똑바로 하세요. 그렇다니 어디 한번 맛 한번 볼게요. 저잔망 높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어 아 알았어! 내가 먹어볼 거야! 와... 짜잔! 귀여운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 그냥 타먹는 거요 여기서? 아, 물에, 물에 타먹는데. 거. 여기 물에다 타먹는 거래, 여러분. 이건 잔망 높이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랜덤이야, 그 앞에 그림. 앞에 그림 패키지 그... 아, 이 패키지가 랜덤이야? <웃음> 별... 푸른? 푸른이 뭐야? 제두가 푸른이야? 자두인데,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루, 자두는 아니고, 약간 외국 자두. 왜 제두? 뭔데? 향 엄청 좋지. 향료 는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향이 나지? 제두에서 이런 향맡터본 적이 없는데? 어제 보자. 향료 있네. 제두 향. 역시 이거 약딱그 사탕 있지? 빨간 줄 그어있는 그 사탕. 그사탕 향기가 납니다. 어맛대로없는데 좋아 나 먹어볼게 그 평소에 내가 먹던 거랑 아이거보단 맛있는데 비슷해 아, 그래 음료가 아니니까 아 그럼 이건 유산균이랑 제들을 사 먹겠다 퐁남볼 오 향기 다르지 않니? 여러분들은 어떤 과자 좋아하세요? 나 꼬북칩 최 꼬북칩 음 그냥 퐁남볼 안에 카스타드 그빵 안에 들어있는 크림 있죠 그게 들어가 있는 맛 맛은 아니다 짠 머키 드림이라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이게 무료 치킨 한 마리 가격입니다 얼마나 잘해놨길래 비쌀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꼭 나왔으면 좋겠는 애는 이 무지개 셀레블레이션 나 시크릿 나올 리는 없겠지 아 떨려 가벼워요 여러분 너무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가벼워 이걸로 입덕을 할지 말지 나 오늘 판가름 할거야 만약에 그지같은거 나오면 나 입덕 안해 이거 다시는 안살거야 음. 아 아닌가 보다 무지개 아니지? 투명하긴 해 투명해? 오! 어? 어? 시크릿이야? 그럼 무지개 같은데? 오 무지개 같은데? 봐봐 봐봐 박수 줘봐 오! 언네아지 아씨 이, 이, 이게 잡힌거야 쥐가 기대해놓고 지가 실망해 그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실망하지 네가 기대하고 내가 실망하니? 하나 사놓고 뭘 바라니 여러분들 별로 안좋아하실거예요 번쩍번쩍하네 아주 번쩍번쩍하고 팔다리가 이렇게 움직인다 요런 아이도 나오고 여기 위에 이렇게 앉혀주는거 봐요 <웃음> 다시는? 이 아이를 사지 않겠습니다 네. 좋요 구독하기 눌러주면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또 봐요 어나 이번주 에 너무 좋아했네 어! 내 홈런물 어디갔어? 다 먹었니? 몰라? 몰라? 진짜 홈런물도 봤고 카드도 없고 이 카드 못뭐 봤니? 아니 박스에 카드가 없는데? 아 모르겠네? 카드 뭐 궁금하시나? 대충 이렇습니다 뭐렇게 있겠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뭔데?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구만. 오이. 당근 가자.